はい<音楽> 도서 나 일로 와. 엄마 치크고거 어이 체크 일로 와. 도서 일로 와. 어 그렇지 그렇지. 도서 일로 와. 응체키다에이녀서 도서 일로 와. 어 도서 일로 와. 엄마 치크이로 와. 임파르미. 새벽에 깨물지말고있산을잘나오잖아요 자꾸 오늘도 그랬거든 아기다 이기가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독사이가 괴롭히지 마라 했거든 꼭뭐아무것처럼 아고 그도 진짜로 참 순하다 이게 진짜 다른 아들 학질라고막 그러는데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다합사시키는말라는데 이건 뭐지 우리, 뭣도 뭐고 예술이야, 고등어. 응? 이거는 아, 순하다, 그럼. 가보니까 착하다. 꼭말기를 알아듣는 것처럼. 의젓해태 우리 턱 응, 선 예술도 이렇게 더살뻔 진짜로 구멍도 해주고, 알아이것도다 어, 배운면 예술이 저한테 구멍 해주고 지도 나중에 예술이한테 구멍 해주더라고 나중에 우리 이제 만두는 너한테 해줄 거야, 구린이 맞지? 음, 뭐 묻다, 고인 남새끼야, 입에서 비리비리한 냄새가 나네